한참 잘 사귀고 있다가 남성분들이 이별 통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별 통보를 할때 쓰는 말들은 뻔한 거짓말이거든요 이걸 여성분들이 믿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성분들이 이별 통보할 때 쓰는 말 속에 숨은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 중에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이 말은요 자기가 그런 좋은 남자가 되어주기는 싫다는 말이고요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난 너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만날 사람은 나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놈이겠지만 그냥 착한 놈 만나는 게 너한테는 더 바람직한 것 같아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예요 정말 사랑하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이 말은요 정말 사랑하는 건 확실히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 이런 말이고요. 네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나 사실은 너한테 금방 질린 것 같아. 이게 남자의 속마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20대 중후반의 남자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요 앞으로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여자를 만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역시 기본 전제는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깔려 있는 거고요 지금 내가 바쁘고 힘든 상황인데 시간을 내서 어렵게 연애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 네가 나한테 주는 만족도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해 즉 지금 너한테 내가 좀 과분하달까? 이렇게 지내다간 죽도밥도 안될것 같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취직자를 얻으면 너 말고 훨씬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한 거야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번엔 여자들이 남자에게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빠를 사랑한 건 진심이지만 난 아무래도 엄마 아빠를 잃을 수 없을 것 같아 오빠랑은 재밌기는 했는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오빠랑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 결국 내가 볼때 오빠는 그냥 연애 상대야 난 결혼은 따로 할 거거든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멘트를 하시는 분들은 좀 현실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사랑을 무시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현실이 안 되면 사랑도 지워버릴 수 있는 마음이죠 다섯 번째 경우는요 반은 믿을 수 있고 반은 믿을 수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쓰는 멘트예요 나내 눈에 유학가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남자가 이런 멘트를 할 때는 진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진짜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가 아닌 경우에 이걸 많이 쓰거든요.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사귈 수 있거든요. 연락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그런 이별 동보잖아요. 유학을 안 가는 경우에 남자가 이런 멘트를 했다면 유학은 안 가는데 일단 너하고 연락을 끊고 너랑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혹시 모르잖아. 내가 가끔 네 생각이 나면 널또 만나서 너랑 잠깐에도 재미를 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까지 계산을 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학을 가니까 연락이 안될 거고 혹시 중간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너하고 연락을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여지를 남겨 놓는 멘트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유학이냐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자기 양심의 가치도 느껴지고 결국에 고민해 본 결과 널떨고낼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유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유학을 간다 그러면 나도 좀 멋있어 보이지 않니 이런 마음이 담긴 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예전부터 쭉 생각해 왔는데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이 말은 예전부터 너랑 사귀는 게좀 별로긴 했는데 오랫동안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야 해야 네가 떨어져 나갈지 답이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라도 너하고 슬슬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 없는 놈으로 너한테 비치는 건좀 그런 것 같고 또 너한테 쓰레기 취급받기를 원하지는 않거든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나중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사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섭기도 하면서 똑똑한 남자의 플레이거든요 내가 말을 해서 여자가 떨어져 나가면 좋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개선을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을이 아니라 갑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잖아요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자기는 밑자야 본전이기 때문에 일단 던져놓으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멘트죠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쓰는 분들은 되게 용의주도하고 똑똑한 분들이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별을 할때 상대방이 나에게 던지는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상대방은 나한테 어떤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거고 우리 둘의 연이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정리가 잘안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상대방을 좀 욕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지도 뭔가 미안하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기는 제법 괜찮은 남자로 여운을 남겨놓기 위한 그런 수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울고 불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남자가 그 이별 통보를 취소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아파도 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계속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요 되게 낮게 보고요 자기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됐든 의미부여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